주식투자 파이썬 써먹기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어떤 본격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다 듣고 나시면 뭘할수 있으신지 부터 보여드리는 게 좋겠죠 지난번에 네이버 금융 홈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380페이지만큼이나 있었던 수많은 데이터들 있죠 개인 외국인 기관별로 순매도 순매수 현황이 어땠는지 보시면 2005년도 그 1월 거부터 바로 오늘 날짜 것까지쭉 이렇게 일괄적으로 수집을 한 깔끔하게 정리된 표예요 이거를 어떻게 수집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개인 외국인 간의 이런 매도 매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런 그래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개인하고 외국인이 서로 매도 매수의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기관하고 개인도 살펴보고 할 건데요 아 정말 외국인하고 개인이 음에 상관관계가 있긴 하네요 따로 노네 개인하고 기관 광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외국인하고 기관은 어떨지 보면 외국인하고 기관도 뭐 딱히 같이 넣는 건 아니고 뭐, 뭐 셋이 다 따로 노네뭐 바이바이브인가 아무튼 데이터 수집부터 이런 그래프 표현까지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발 환경으로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할 건데요 개발 환경이 익숙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여기 주피터 노트북 설치를 이용하셔서 한번 따라해 보시고 나머지는 뭐 똑같거든요 이 셀에 파이썬 코드 입력하고 Shift-Enter를 눌러서 실행시키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필요한 라이브러드들이몇개 있는데, 얘를 먼저 리포터부터 할게요 자. 여기서 이 TQDM이라는 라이브러리는 필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일이 진행될 때 특히 반복문 사용할 때 유용하게 쓸수 있는 거라서 그냥 데리고 왔습니다 주피터를 깔면 기본적으로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 안돼 있다면 패키지 매니저를 이용해서 새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실은 여기서 시작하면 안 되죠 투자자 매매 동향으로 가겠습니다 개발자 모드로 들어가셔서 네트워크 클릭하신 다음에 클리어를 눌러서 다 지울게요 제가 이 페이지 하나하나 누를 때마다 어떤 요청이 네이버한테 가는지 보겠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면 네, 여기 첫 번째 줄 클릭해 볼게요 조금만 위로 이동시켜서 하면 저는 이런 요청 URL을 보냈네요 그리고 제일 끝에 페이지는 2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페이지 2 값을 뭐 3, 4, 5, 6, 7, 8, 9, 10 하면 그때그때 맞는 페이지들 여기 이 페이지들이 어, 불러와지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2를 눌렀으니까 지금 여기 페이지는 2가 뜨는 거겠네요 그러면 얘를 그냥 복사해 와서 자 이렇게 다음에를 어 문자열 묶어주고 URL이라는 데다 넣겠습니다. 대신에 자 페이지를 변수로 그냥 만들게요. 페이지는 1이라고 하고 첫 번째 페이지부터 해야 되니까 그리고 자리를 페이지.점format.페이지는 page 페이지. Page. 이렇게 해서 자 이제 request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저거를 데리고 와야겠죠. r e q u e s t g e t URL. 유저 어 에이전트를 써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어 그리고 asp. 이트를 s 뭐, m l 이라고 할까요 8이2 0를로 변환을 하고 그러면 일단 제대로 불러와지는 것 같긴 해요 그다음 s 이용해서 sml 그 테이블을 읽어야겠죠자 그리고 첫 번째 값을 보면 네잘 나오네요 몇 가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7일부터 28일까지 그리고 27일부터 21일까지 있고 여기는 뭐널 값이 나왔는데 왜 그런지 살펴보면 아마 요 구분선 때문에 그런 거 같네요 그래서 1페이지를 우리는 불러왔는데 7일부터 28일까지 27일부터 21일까지 잘 불러와졌습니다 그러면 다른 페이지를 한번 해 볼게요 이번는 페이지를 2로 바꿔서 내용을 확인해 보면 4월 20일 그리고 4월 6일 잘 나옵니다 얘를 몇 페이지까지 해야 되냐면 아까 380페이지였죠 380페이지를 다 불러와야 되는데 뭐 이렇게 시작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첫 번째 페이지의 테이블 데이터를 딱 불러와서 어 어떤그뭐 df라고 할까요 df라는 변수 안에 이렇게 담은 다음에 페이지 2, 페이지 3, 페이지 4 불러올 때마다 이 내용을 이 우리가 만들었던 df에 이렇게 척척척척 붙여서 길다란 표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380번이요 그러면 영상이 조금 길어졌으니까 여기서 한번 끊고 반복문 이용해서 작업들을 일괄적으로 실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